하나님께서 이제 마유의 주제자로서 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분만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어, 주신다. 그분이 아니면 그 어떤 어, 열심을 품고 무엇을 꿈꿔본다고 해도 다 아, 헛되다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무익한 종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는 창조주의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명령을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을 다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이다 하는 고백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진짜 서, 서게 될때 무익한 종이니까 바깥 어두운데 그 <웃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팔 개명의 헌상 정신을 살펴봤어요. 계속 마게도냐 교회 그 극한 가난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헌상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오전 말씀에서도 생각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그, 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없으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수 없고 이제 점차 세상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질이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지배하는 줄 아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아, 우리가 지난 식, 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해서 보았듯이, 그렇게, 아, 자발적으로 공유 생활을 할수 있고, 또,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 극한 가난 중에서 힘에 지나도록, 그, 헌상을 할수 있다. 교회를, 다, 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그런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분명하게 믿는 신앙이 연, 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뭐, 그 당장 내일 앞이 뭐, 캄캄하게 안 보여도, 죄인도를 따라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면 하려고 하면 아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에, 탐심을 갖게 되면 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제 했는데 한 사람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면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에 섬기지 못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외워보라고 한 성경 9절이 있죠? 10편 119편 113절 119, 113두 네? 마음을 품은, 품은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할수 없는 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할수 없는 일을 하,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는 자처럼 탐욕을 세상에 대한 탐욕을 다 내려놔. 그래야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 세월호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금보다, 뭐 십구편 여기 1 9편도 봤지만 119편에도 나오는 얘기죠 그 금, 정금 이런 것보다도 진리를 더 삼모해야 돼 도를 더 삼모해, 여호와의 도를 더 삼모하고 살아가라. 도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맨날 연구만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도를 사모해서, 연구해서 깨달은 거를 누려가야 돼요, 실제. 누리는 게, 그렇게, 예, 그 진짜 금보다 더, 누리려면 금을 써야 되고, 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같이 있게 사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어, 가치있게 여기고 어, 한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 두, 두 주인을 섬긴 거와 같다 그냥 헌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웃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현재적인 책무 우리가 아까 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그렇게 핍절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이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중에 말로만 더욱게 하라, <웃음>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고, 특별한 사람이 나오게 하면, 그,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지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에참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팔개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팔개명이 금하는 것 142인문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팔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개명이 금하는 것은 명하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도둑질이나 강도질이나 인신매매나 훔친 것을 받는 것과 속이는 거래나 거짓된 저울추나 지표를 옮기는 것이나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의의 문제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것과 학대나 강탈이나 고리대금이나 뇌물이나 악의적인 소송이나 불공정한 재산 증식과 약탈과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매석하는 것과 불법적인 직업들과 그 밖에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부자 되려고 온갖 불의하고 조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탐심과 세상 물건을 과도하게 얻거나 즐거워하는 것과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려고 믿음 없이 염려하고 애쓰는 나머지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다른 사람의 재산을 시기하는 것과 게으른 것 나 낭비하는 것이나 쓸데없이 내게하는 것과 그밖에 자기의 재산에 부당하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정당하게 에, 사용하거나 즐거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8계명이 명하는 것 에, 금하는 것을 어, 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부터 이제. 팔개명이 금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 12가지가 나온 거죠. 팔개명이 명하는 바는 10가지였었죠. 예? 네? 아주 뭐, 검소하게 살아가야 될 것, 아주 저기, 그, 소박하게 살아가야 될 것, 뭐 물건을, 다 쓰는 자같이 살지 않구요 그런 등등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웃음> 그러니까 늘그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취해야 할 태도 무익한 종에 대한 내용 지난 시간에 봤고, 또 아까도 잠깐 생각 했습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의 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된다. 자, 네, 적기는. 지난 시간에 그, 거기까지, 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가지 내용이 되는데요. 도둑질, 강도질, 인신매매 훔친 것을 받는 것. 이 지난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제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그 이제 이제 빈공한 자들 도와야 될 것을 말했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나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쏟아서 소명을 이루고 살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죄백성들의 이제 삶의 목표가 되는 것. 이 세상은 구조적인 아까운데 있고. 다, 다이질러져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웃음> 그다 착취하고, 어, 빼앗고, 그, 강도질하고, 뭐, 다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 그런데, 이제, 네,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어, 하나님 나라 속한 자로서, 어, 이제, 거꾸로, 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냥 내게 있는, 우리가, 어,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이 각양의 것으로 다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 써서 이웃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자로서의 소명이 된다. 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신자라면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과 그 밖에 모든 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청직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해치며 남의 존재를 말살하려고 한다면 안될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강도질이나 인신매매는 관두고서라도 도둑질도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여길 것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사회 형법에서 처벌하는 그런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명이 그만한 도둑질을 행하기가 쉽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도둑질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쓰여야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나 시간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 쓰지 않니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난 괜찮지가 아니고요. 정상하게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한시도 쉬지 말고 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닌 줄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을 주시고 단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일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만성피로에 살아요. 휴식을 할줄 몰라요. 휴식하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돈 보는데, 공부하는데, 즐기는데, 그냥 모든 노력을 다 써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 먹기인데, 제가 이번 주에도 조금 어떤 것을, 그, 그, 그것과 관련된, 휴식과 관련된 내용을 봤어요. 일반 사람들도 저기, 휴식을 해야 한 주를 또 살지 않습니까? 휴식을 안 하면 휴식을 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몸으로 치르게 돼 있어요. 휴식을 안 하면. 근데 휴식을 할 때는 진짜 완전히 이완시키고 릴렉스해줘갖고 그냥 이제 세상적인 방법은 몽테리기라고 하잖아요. 몽테리 기 그냥 가만히 숲속에 혼자 앉아서 몽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그거 그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게그 사람한테는 휴식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매임에서 어, 빠져나와 있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신자들이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역, 역발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서는 역발상.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을 역발상으로 그, 저기, 그 놀라운 법칙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업시간에 무슨 그 공식을 다 외우고 연구해 갖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그걸 묵상하면서 그 거꾸로 생각할 때 거기서 놀라운 법칙을 발견해요. 그, 그건 실제적인, 그, 저기, 논, 논문 발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얼마나 더, 그, 신학 공부도 사실은 쉬어야 돼. 쉬면서 쉴때 정리가 되는 거지. 그, 쉴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참맛을, 그, 느껴가야 되는 거지. 쑤셔 넣고, 그,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러니까 아, 진짜 이 쉼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그, 그, 그것이 모든 매임에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하나님, 뭐, 저, 주님이 첫째, 그, 저, 세상 창, 6일 창조하시고, 제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냥, 그, 그야말로 이제 시첸말로 탱자탱자 탱자 하신 게 아니고, <웃음> 그, 그거 잘 돌아가는가 생각하시고 보신 거잖아요. 그, 그 종말에까지 내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 우리도 그런 시각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이 땅에 보내시고, 왜 구속하셨고. 어, 그, 그래, 그래야 내 정직이로서의 삶을 살고, 계명을 순종하는 삶을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돼요.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돼요. 심지어는 그 이제 매임을 내가 누구한테 왼수가 줬잖아요. 누가 내 거를 내 자식을 죽이든가 내 소유를 빼앗든가 그러면 그게 이제 매이잖아요. 그것조차도 일반 심리학에서는 놀라오래요 당신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데 거기에 매어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고 그 고통을 스스로 안고 살아간다고 일반, 일반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그거는 땅의 내용이고, 우리는 하늘의 도리를 따라가는 존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그, 사랑을 해야지. 그, 그런 게 진짜, 아, 그런 걸 생각하고 묵상해야, 진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걸로,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고, 이 선물 역시 사명과 소명을 위하여 적절하게 쓸 것입니다. 이 쉼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다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아주, 아주 빨리빨리 하는 세상인데, 오히려 이제 역발상으로 느림, 느림보의 그 살,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느림보의 게으른 삶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쉼을 갖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참된 묵상이죠. 그냥 멍때리는 게 아니고 10 대효리문도 142문은 인신매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가 흉흉하면 이런 괴악한 일이 발생합니다만 여호와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 인심면면을 특별히 금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1장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다는 말은 납치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 사람을 납치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든지 노예로 삼든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있는 일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납치한 사람에 대하여 훨씬 흉포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출애국기나 신명기에서 이진매매에 관하여 엄미금하신 것은 언약 백성을 납치하는 일이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건져내셨고 어떤 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고귀한 사명을 주신 사람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린 것을 훔친 거잖아요. 납치지는. 근데 이제 노예제도는 또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와요. 정당하게 값을, 후리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값을, 지금 화폐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 종유화폐가, 저기, 쓰여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저기, 노예들을 갖다가 물물 교환하고 했던 거예요. 다른, 다른 걸로. 금이나, 다른, 음, 저 무슨, 다른 걸로 바꾼 거죠. 그게, 가치를 그런 식으로, 저, 견주어가지고. 집회, 화폐가 나와서, 이렇게, 나, 나누는 것은 얼마 안 돼. 사실은 화폐가 처음 생겼을 때에도 이거, 이, 이것을 가진 사람은 금 얼마를 뭐 취할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그걸 금 같은 걸 보유해놓고 화폐를 발행한 거. 그렇게 해서 화폐가 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인플레이 되고 그러면 그그 그 이제 화폐 역사를 보면 완전히 그 그걸 악용하는 그런 나라가 생겨서 또 다른 방책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형제를 그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근데 나중에 그 면제년이나 신년 때는 다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흐린 거는 이건 훔친 거와 뭐 이제 그그 거하고는 다른 다른 것입니다. 이런 율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 어,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사도의 명령은 이런 인신매매를 금하는 율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약해 보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 뭐 무지해 보이는 아,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고귀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라 하니까 주장하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혹시내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에 참여할 사람, 신성한 소명을 이룰 사람으로 알고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감독형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셔가지고, 방목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게, 그, 아주, 뭐, 감시하듯, 감독하듯,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바운더리가 좀 커야죠. 이렇게, 막 나가게는 뭐, 하진, 그, 앉, 앉게 하더라도, 그, 이게 어느 정도 숨을 쉴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그 사랑을 알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음. 물론, 때릴 때는 때릴 수 있겠죠. 먼저 때릴 나이 때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또, 일반 법으로, 걸려, 걸리게 되면, 그 주의해야죠, 사실은. 잘못하면, 저기,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속이는 거래 거짓된 저울과 추, 지표를 옮기는 것. 8개명이 그만의 세 번째 내용들은, 경제적인 에,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웃음> 우리가 8개명의 명하는 내용을 배우면서 정직과 공의와 성실이 하나님의 장막에 유할 자곧 주의 성산에 오를 자의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거 시편 15편에 나오는 거예요. 11가지 가지 내용에 부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할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유할 자 그...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나오는 열한 가지는 사실 그 세상의 것이 아니 하늘의 것이에요.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집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가, 가득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행함으로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덕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존재, 주님 그 주님의 집은 그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연합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속성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사람의 속성. 그게 당연한 것이죠. 모세율법에서 품꾼의 삭슬제때 주지 아니한다든지 거짓된 저울이나 줄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착복한다든지 지표를 옮겨서 불리하게 땅을 차지한다든지 혹은 그 밖에 공정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금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집답게 서 나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아주 성실하게 신자의, 신약의 자신 그 신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이런 경제적 관계와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 성격을 드러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간에도 상업거래 할 일이 있고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도 있고 기타 신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답게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재물을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인 간의 돈을 빌리거나 빌릴 때 형제를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제, 기독교의 그 경제 관계는 이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국가에서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은 이식을 받아야지 은행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 다른 변법을 써요. 변법을 써가지고 이식과 그, 같은 성격의 그, 그 이식인데 이식이 아닌 명칭으로 이식을 받는 그런 일을 했어요. 화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묘하죠. 교묘한 인간의 죄가 법을 뛰어넘어서 간다. 아무튼 그 형제간에는 이식을 안 취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한다. 뭐, 다른 걸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식을 안 받는 대신 다른 식으로 어그 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랬다니까요. 그런 일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언제든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해야 돼. 거기서 지나치는 것도 죄를 짓는 것이고, 거기에 못 미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한 가난에도 오히려 다른 형제를 도우려는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것이고, 동시에 한나 사람은 실로 연약하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만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낮에 강설한 내용으로 충분히 그그 증거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은 경제문제는.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대, 강탈, 고리대금, 뇌물, 악의적 소송, 불공정한 재산증식, 약탈. 이것도 경제적, 법적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8개명이 금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땅 백성은 에스겔서 22장 29절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망한 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 고아들 과부들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언약을 파괴했다 그에스겔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12장에서 24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할때 저들이 언약을 파괴했다 언약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핍절한 사람. 시편 14편. 아, 아니, 아니 아니. 신명기 14편. 14장. 신명기 14장.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결국 그 그게 언약을 그, 형제들의 그,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은 게곧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나 같이 우상숭배의 죄와 묶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 24장까지 심판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처음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알수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 방백들의 죄, 선지자들의 죄를 다 지금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이땅 백성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우고한 자를 불법적으로 학대하여 억지로 재산을 빼앗고 강도지를 일삼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건져 가난에 들이실 때 가족마다 기업의 땅을 얻게 하셨고 매칠년 안식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셨고 또 희년에는 토지도 돌려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할 만하면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추수할 때는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줍지 말고 가난한 이웃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게 하신 것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비판자가 생길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이힘 없는 백성의 고혈을 짜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일까지 생겨난 것은 선지자가 크게 책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위반한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저 신약의 그 성신 충만한 성도들이 윤무상통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역사적 이스라엘에. 예,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나라는 그 이전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대해 종살이 떨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이제 불임을 받는다 했는데, 자먼 12장 2 4절에 그렇게 게으르고, 아니면 또 병들거나 뭐,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 가, 가난한 자는 진짜 게으른 자네. 소명을 이루기, 이루고 기이루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안한것 에스겔 선자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지만 이스라엘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져서 힘이 없는 자에게 압죄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제8개명은 이런 가난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도록 하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가난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전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시편에서 자주 언급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을 보면 신혜의 가난한 사람이죠. 네? 마태봉 5장에 나오는 아, 그렇게 이제 베푸는 사람들은 그런 가난한 사람이고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8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고 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3년마다 세 번째 11조를 따로 떼어서, 성 중에 레위인을 비롯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11조, 백성들이 하는 11조가 있고, 레위인이 하는 11조가 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가 세 번째 11조예요. 3년, 매 3년. 이게, 이게 아까 읽었던,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읽었던 예배 시간에 읽었던 신명 10, 14장 28절로 29절에 음 아까는 14장 26절부터 15장 4절까지 내용을 말했는데요. 아무튼 그 우고하는 케 고아, 과부, 어, 레위인들 다 돌보라는 거죠. 집절한 사람이 없도록. 아마 절기에 함께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함께 화목제 음식을 나누어 먹었을 것입니다. 그저 한끼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 슬아에서 함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것은 그냥 밥을 같이 돈을 같이 쓰는 게 아니고요. 언약을 같이 누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언약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행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같으면 이런 일이 집사의 직무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그 집사가 생기기 전인 게 사도들이 한 거죠. 아까 성경 어, 사도행전 4장 본문에서는 집사는 교회의 헌상금을 헌금을 사용하는지, 혹은 교우들의 자발적 봉사를 위하 통하여 교회 안에 이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 그 말씀의 예배가 있고 이 다락방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락방 예배는 성찬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요. 이 회원들만 남았을 때 성찬도 하면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했을 때 그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집사들이 구제와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봤어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것도 점차 없어져 버리고. 집사가 이제 이상하게 됐어요. 예. 아, 교우들이 구제원금을 내야 집사가 활동을 할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서 돕고. 근데 이게 헌상을 안 하면,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이, 또,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또, 그 부대 비용도 헌상을 하는 건데, 그런걸안 하면, 이제 집사를 뽑아줄 이유가 없는 거지,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매점 매석입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매점 매석하는 행위를 팔계명이 금합니다. 잠 자먼 11장 26절,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이게 곡식을 왜 내지 않냐면 가격 올라갔을 때 팔려고. 그러니까 뭐 이제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그 아주 쥐어 짜서 더먹으려고 그러는. 뭐 김홍전 목사님의 그 옛날 그, 그, 그 가족도 그 굉장히, 굉장한 지지위였어서 그 풍년이 들면 그창저 창고를 열어가지고 베풀었다고 하잖아요. 또 경주 최부자 얘기도 백리 안에 뭐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이 없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런 일을 이제 그, 저기, 뭐야, 가뭄이 오거나 기근이 올때 그렇게 했거든요. 일반적으로도 한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뭐, 그걸 더, 저, 가격 올라갈 때까지 쭉 잡아가지고, 비쌀 때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지금은 요새는 좀안 하는데, 그 마스크 가지고 가격 먹을, 뭐 저희, 보니까 마스크 비싸게 받으려고, 그다 매점매석한 적이 있죠 초기 에참 그런게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전매를 금하는건 아니고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형태의 전매를 금합니다 네, 여기서 발명 을 보호하거나 장려하기 위해 발명품의 판매 독점권을 주는 그런 것은 제 발개명을 위만하, 위반하는 게 아니다. 좀,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그, 그런 특권이 있어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요즘도 왜 그, 이렇게 프로, 저희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거저 배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비싸게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저 배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한죠 일반적으로. <웃음> 여긴 또 책, 책, 돈없어도책못 사러 보는 사람한테 이제 전자책 출판해갖고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불법적인 직업입니다. 이제 팔개명이그 많은 것 중에 왜 불법적인 그 직업이 들어가나? 그저 마술을 행해서 돈 벌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다그 불살라 버리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내용을 어, 썼습니다. 마술사 시몬하고는 조금 성격이 정 반대 모습이 되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어, 이제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세리 세리 지역 작게오 또 사실은. 음, 주님을 알고 나서 어, 정상하게, 정직하게, 에, 공평하게, 성실하게 그, 그 저기 일을 경제적인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제가 그 전에 그 공부할 때 이제 창기촌에 집장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목사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나와서 홍금을 할수 있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그럴 때그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할 수,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님의 궁유를 하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때를 기다려주는 것이,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어, 그런 속에서 큰 어린아이인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어린아이 사역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아주, 뭐 아주 큰 사역을 하더라고요. 어려서 자신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무튼, 어, 그렇게 사실 주님을 알면 그 불이한 직업은 다 내려놔야죠. 불이한 직종. 그, 그 고리대금을 업 한다든가 뭐 그런, 그런 걸 해가지고 돈 벌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 정상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팔계명을 범하는 게 됩니다. <웃음> 여기 이제 로마 군인, 그또 세리 사케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 아그 직업 자체는 불법적인 직업이 어 <웃음>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도 어 그정직과 공평과 성실을 이루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나와야죠. 주님이 신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조아 소명을 심서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새 언약도 옛 언약이고요. 새 계명도 옛 계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높이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구속사 안에서 그 무게가 다른 점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어그그계 <웃음>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는데 우리는 성신을 의지해서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세원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럴 때 계명의 본의와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